안녕하세요. I love YouTube 승구언니 박세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에 트래픽을 유입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자기 매체로부터 유도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매체로부터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으로 트래픽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자신의 블로그에 유튜브 동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올릴 수도 있고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매체이기 때문에 이미 가진 분들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관련 매체를 통한 유도가 효과적일 때가 있긴 하지만 일부러 그런 매체를 새로 만들어서 유도해보자는 마음으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동력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sns 를 이미 잘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을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서 각 매체를 활용하는 스킬을 익혀야 한다면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체의 스킬을 동시에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이미 다른 매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은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나의 또 다른 동영상으로 시청을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다른 매체를 운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갖고 계시다면 유리할 수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실제로 다른 매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매체를 새로 시작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매체를 제대로 활용하는 스킬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므로 여러 날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 나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다른 영상으로의 유도를 철저히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요인입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딱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일단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콘텐츠가 공유되면 바이럴이 일어납니다 유튜브는 주소를 공유하거나 퍼가기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내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렌드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의 블로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동영상을 삽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동영상 유용하겠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동영상을 블로그에 링크로 삽입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의 동영상을 다른 곳에서 알아서 홍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청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동영상을 만들면 공유하는 사람도 많아질 테니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나의 유튜브 동영상을 삽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커뮤니티 사이트에 삽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어질 만한 동영상을 만드십시오 또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어질 만한 콘텐츠는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트렌드를 의도적으로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트래픽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채널을 기우는 초반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Tube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